니가 네. 네. 네. 왜 이렇게 빨리 알았냐고 언니 네. 말자 찍어보자 어, 왜, 왜, 이렇게 빠, 왜 이렇게 빨리 알았어? 왜 빨리 알 3년 만에 아닌데 뭘 빨리 알아요 법사님 3년 만에 그래? 지금 나 3년 만에 너 이제 얼마나 가야 되는데? 아 근데 그 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응. 뭐로 알았어? 내가 맨날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법사님 맨날 깨달았다 깨닫으니까 그거 좀 알았어요 알았는데 너 말로만 깨달았잖아 예 네, 근데 이제는 확실히 좀 많이 좀 어떻게? 알아요 예? 네? 어떻게? 지금 한 많이 알아요. 신이 보였어? 응. 네. 어떻게 보였어? 아니 인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증명이 증명이 돼요.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 너도 너도 사이 사이비 조금 분위기가 난다. 아니야. 이거는 진짜 증명이야. 진짜.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했 그러니까 신기한 게막 응. 가다가 막 이게 이게 막 <웃음> 그거 <웃음> 아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어. 어. 아니 그냥 막 보살님을 보질한나뭐뭐뭐아 어. 그리고 맞아 어, 어. 법사님 그리고 어이. 그 저거 유경수 여사 어, 어. 박정이그 어. 대통령 어. 내가 그 강화 선언사 어. 내가 거기 그 처음에 갔었는데 갔는데 거기 박정희 대통령 어. 사진 그니까 그걸 모셔놨더라고요 그 스님이 어, 어. 그건 지주관이지. 그 유경수 여사하고 가지고 처음 갔는데 응. 사진이 크게 있어 그랬더니 응. 그 스님이 얘기하시기를 응. 그 절을 응. 그 저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그 응. 그 사적지로 응. 저거 지정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님이 응.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모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랑 뭐 상관했어? 아 이번에 그 유경수 여사 그 아그내 꿈이지. 매칭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매칭이 되 그걸 왜, 왜, 왜 그걸 왜왜 끌어댕겨?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 하여튼 연관이 <웃음> 나란말이잖아 그거 네? 나란신이여튼 하여튼 그거랑 매칭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번에... 근데 그걸 왜매칭을왜 시키냐고 아 법사님이 꾼 건데 니가 아, 그그 거기서도 내가 아니 저, 거... 절감마다 거. 유경수 박영수, 유경수랑 네. 박정희 어. 이거랑 많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건 내가 어. 확실히 근데 내가 얘는 완전 거. 사입과라니까 아니 아니 <웃음> 어, <웃음> 유리한 건 자기한테 갖다 붙여 어, 좋은 거? 응아난 <웃음> 이제 알았어 신이 있다는 응. 거 확실히 알아아신 없어. <웃음> 신이 어디 있어? 아니, 신은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죠. 신이 네. 있어? 아유 그럼요. 무슨 고무신?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물 올랐어요. 아니 어뭐 그, 네. 어, 아빠가 뭐 어디 방에 있기에 어느 방에 있나 내방내 방. 뭐 어떻게 뛰어? 그냥 진짜 그 부탈 때막 뛰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뛰어요. 왜 뛰어? 예? 네? 왜 뛰어? 아 신이 오르니까 신. 이 신이 뭔 신? 신명이 나요, 나. 어디서 왔어? 네? 어디서 왔어? 신명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 그 신놈이, 그놈 신명이 아니, 어디서 왔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한 난리 부르세요? 그건 미친, 그건 미친 건데. 네? 청소도 안 됐는데 뛰어? 네. 아니, 그건 그, 그, 네? 그 미친 건데. 아니죠. 그 미친 거지. 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미쳐니다 아니, 신령님이 계시니까. 한번 뛰어봐, 그럼 네. 어, 어, 어, 어, 어떤 식으로 뛰었어? 저도 잡수를 알아야겠지. 거주자. 거기, 애기, 애기부담만 뛰어봐, 한 번, 아, 아, 아, 한번 뛰어봐. 어떤 식으로 뛰었어? 윤아 어디서 뛰어봐. 아니, 아니, 여기다. 아, 뭐, 흉내 한번 내봐. 어떤 식으로 뛰었어? 야! 뭐, 뭐, 너 이래가지고, 국방 어떻게 뛸 거야? 어, 안 되지. 다시다! 아, 어. 다시 아니, 아니, 해보라고 할 때, 응. 그래야 뛰어봐. 너, 저기, 저, 진성이 응. 구다할 때뛸 수가 있는 거야. 어. 말로만. 아, 말로만, 그렇지. 말로만 뛴다고 하면 안 되지. 아, 뭐, 리그 자리에서 흉내만 내봐. 어떻게 뛰었나? 한번 일어서서. 빨리, 할머니, 한머니 앞에. 아니, 그 자, 그 자리에서 해봐. 야, 떼봐. 어, 애기 무당, 여기 막, 얘, 내, 내 국판 열어 뻗다뻗다 했어. 해봐. 한 번, 팔짝팔짝 한번 떼봐. 뛰는, 니가 어떻게 했나. 한 것만 보여봐. 해봐. 너 여기서 보다 하면은 귀에 안좋 내가. 어, 해봐. 막, 망송좀 빨리 해봐, 그럼. 하라고 할 때, 그럼. 니가 몇년 전인가 술 한잔 먹었겠다. 해봐. 아니, 니가 집에서 하는 육내만좀 내봐. 어. 뭐, 니가 때릴라, 그래. 야, 니가 때릴라고 그러냐? 싫어. 어, 이거 해봐. 아니, 어. 음악을 틀을까? 아, 음악 안 틀어도 돼요. 그냥, 집에서 하는 흉내만 좀만 내봐. 아. 자, 해봐. 여기있다. 아. 아. 얼른 해봐, 빨라. 뭐, 시간 잡고, 그, 뭐, 너, 너, 너 구판에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아, 네. 손은? 네? 손은?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어. 움직이네, 이렇게. 어 조금 어. 아발 모양을 보니까 조금 그래 어어 어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어아 응. 뛴다 어 됐어 야 우리 그응떼서래서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재현이 아, 갈, 갈 나, 갈나 아, 잘 뛰어요 너 더면더먹 만다겠지 하하굿 <웃음> <웃음> <웃음> 굿이다 굿 자, 봐봐. 뭐가 있냐면 야, 이안아 너낯서이기나 아니, 뛸수있어 아이, 됐고. 네, 자신 있게 해야지. 어, 모두가 뭐냐면, 음. 마찬가지야. 음. 점사를 볼 때도, 음. 자신감이 결여되면 음. 안 돼.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알려주시는 거를 음. 내가 뱉을 줄 알아야 돼. 내 속으로 문득 거리잖아 자신감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셔가지고 응. 느낌을 딱 주시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실, 신이 실려가지고 저절로 되는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거예요아너 한대 막 받아 그럼 너지 누가 해? 아, 아니! 자, 손바닥 내놔 손바닥 내있냐나 이게 손바에 뛰는 것은 응. 네그바찬가지 신이 실려 하는거야 근데, 마치 그찬가지로, 점사를 받아 마찬가지. 음. 점사도 신이 실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뜻을 내가 받아서 음. 그대로 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음. 내가 자신감 있으면은, 뱉어 못 뱉어. 못 배... 뱉는다고. 음, 네. 속으로만, 아, 나잘할수 있는데, 잘할수 있는데,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음. 그러다 보면은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이 된다고. 알았어? 아주 자신 있게 그냥, 그냥 내뱉어야 그냥, 돼 그냥 응. 느낌 좋 <웃음> 주시는 응. 그 뜻을 맞아요 맞아 그냥 뱉어야 되는 거야 응. 응. 구판에서 춤추고 돌아갈 때나 점사를 올때나 누구를 판단할 때 마찬가지지 아, 응. 그래서 망설이고 어 어떡해 나 잘할 수 있는데 요뭘 잘해 님이란 하지도 못하는 것이 병신 육 아니, 이러면 안되고 하여튼 그게 있단 말이야 음, 잘할수있어 오, 어, 내가 또한대 뛰어 뛰어 뛰어 못하면서 야 그래 급하게 뛰겠어 안돼안돼 아니라고 방설이면 안돼 오히려 네. 뛰지 말라고 할까봐 하, 아, 나, 나 한번 뛰어봐야 되는데 네. 준비 딱 하겠다가 여기 땅 하다 뛰어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중성 네. 나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저절로 나와요 그렇지, 자동으로 나오지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도 그게 돼 줘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이거 실력발을 못한 거야. 내가 집에서는 이거 나딴 사람이 된, 딴 사람이 된다니까? 에 아, 목사님, 나 노래도 잘해요. 미친년이네.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뭐 노래 한량 뭐 그거 뭐 있으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내가 막 그냥 조절로 나와요. 내가 같은 다음에 실력발을 해볼게. 그러니까. 그 디데이는 5월 6일이야 네. 5월 6일이고 우리 자기 진성이 보경이가 네. 노는 날 보경이. 한번 니가 보경이가 1타 니가 음. 2타 저뭐저 네. 사진 뭐저 찍는 지하가 3타 한 번. 네. 네. 네. 내가 팔이 부러지더라도 네. 한번 내가 네들 놀아봐야지 어 놀려는 줄게 네. 알았지?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래도, <웃음> 음. 내가 갈고 닦았어요 내가 <웃음> 트닉 려고 <클럽> 나발이고 <웃음> <웃음> 너는 팔, 다리, 허리 다 잘릴게요. 음. <웃음> 걱정하지 마라잉. 기대, 기대해. 노래 가사 있는데. 오오오, <웃음> 기대해. 뭐라고 든지 오오오, 기대해. <웃음> 그렇지 말고. 응? 그 사이브 같은 소리요. 아, 지금 오늘은, 그, 오늘 며칠이에요. 이게. 일, 일에 이제, 아이, 정유일, 19일입니다, 이거. 아 음역, 연달 2월, 19일, 정일 근데, 오늘, 이게 서울 제자이랑, 뭐 기회 멀리 왔어요. 근데 초가, 야, 이거 지금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오, 닭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영상을 지금 하나 남기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어쩐지가 모르겠어요. 아, 저 누가 더 방금 꼈네, 자, 이씨 와, 대박, 오 이야, 진짜 이거, 오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우 와, 이거, 야, 나 이거, 이거, 나이 오우, 감성봐나 놀랬네.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영상을 찍으면 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대박으로 나온다. 와, 오, 여기까지 끝. 아, 천일법사입니다. 오늘은, 아, 개매년 23년. 4월9일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연달 2월1 9일 아 정유월입니다. 여기는 보은 송리산 송리산을 아 천일이 제자들과 왔고 아 여기 이제 법조사 아 실실 바람 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 제대로 안들안 봤다 하고 그래서 둘러서게 <웃음> 왔는데 이제. 일조문을 지나서 금강문 라고 써 있는데 여기로 해서 들어가는 주, 들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뭐주차비도 5,000원 받고 입장료도 5,000원 받고 완전히 날엑스 입니다 날엑스 참고들 하세요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일단 저쪽에 저 바위에 한번 그려 있는데 그거 보러 갈 겁니다 자 예, 금강문 안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안에 아, 아, 네, 들어왔습니다 어, 법조사 하면 이거죠 이거 어,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후천님 아이고 이천일 인사 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초파일이,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등을 잘 달아놨고, 여기 이제 천왕문, 아까 금광문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천왕문, 이래가지고 있네요. 자, 요렇게, 아 미륵, 대불, 미륵대불이라고 써있네요. 회양. 그래가지고, 한번 천왕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여기, 그 법조사의 그 유명한 그 별상전인가, 이게? 이게 써있네요. 음. 미안해. 이게 천일이 알고 있기로는 목조. 응? 음? 목조라고 알고있어요 목조. 음. 아, 저기 못뭐 태운다고 이렇게 그냥 태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열심히 태우고 있네요. 여기 봄조 자 요렇게 절상전이 맞게 맞네요 절상전 어? 어, 아이고 풍경 소리가 좋습니다 삼은 아, 관사 그습니다 일성출가상. 이거 출가상. 한번 봐주시죠. 여기 청 날. 요렇게 단청. 칠도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박혀있는 상징적인 입니다가 바람 불어니. <웃음> 풍경 소리가 아주 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제자들이네요 방금 아, 가서 사진 찍고 달리네요 아. 저쪽에 천일은 그 산신 일단 산신 쪽으로 가서 아, 산신길 들려서 인사 올리고 그렇게 하고 들러볼 생각입니다 결상전 여기고 아주 풍경 소리 좋아요 네. 저기 앞에 대웅보전 하고 아, 사이즈러 대웅보전이라네요 요거는 원통보전 요거는 요거는 원통보전 저 대웅보전 아 진짜 이양반들 태우고 지랄이냐고 약사전 저, 약, 저 약사전이네요 자 가보자고요 여기에 그 법조사 그 사천왕석등이라고 써있네요 이거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 여기를 뺑 돌려가면서, 사천왕을 새겼어요. 어? 상단부. 여기에. 그래서, 아, 사천왕 석탑이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대형보전. 자, 대형보전에 써놨는데, 한번. 아, 들어가 볼까요? 어. 이, 참, 이, 이, 이거, 이 돌이야말로 옛날. 옛날 그대로, 응? 옛날 그 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적이네요, 흔적이. 응? 그리고, 여러분들 지 원숭이, 응? 이 원숭이 상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어, 천일이 그걸 기억이 안 나네. 그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음. 자, 우리 부처, 아이고, 아, 근데 비를 비로, 비어 나자고, 아이고, 부처님을, 아, 멋졌네요. 옛날 기억이 안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응? 아, 좋았습니다, 부처님. 인사 올립니다. 그 명안에 좀 있다가 들어와서 인사 올릴게요. 아. 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 삼성각 천일이 오늘 목적하고 온 데입니다. 어? 어, 여기는 명부전 어, 명부전이라고 써 있어요. 어. 일단 우 저기 여기 명부전이 뭐예요? 그 저승세계 망자들 관리하는 저기고 삼성각 천일은 여기 왔으니 인사를 하러 올라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행사하고, 여기 사십구잖아, 저기 하고, 여기 태우는 데네, 보니까. 응? 네. 안녕하세요. 산신 여러분이 좋았습니다. 천일입니다, 천일. 자, 사신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인사 올릴게요. 송재단 할아버지 좋았습니다. 네. 요런 뭐, 요런 자, 잠시 인사 올릴게요. 네. 어 이제 여기 법조사 둘러봤고. 실질, 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차 휴일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많 많네요. 여기에, 아, 이렇게, 어 석불, 어 석불, 이렇게, 아, 부처님이 계시고, 뭐, 향도 키우고, 초기도 키우고 그러네. 저는 뭐 여기에, 보은, 법주사, 마의 여애의 자상하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요, 이쁘게. 옛날에는 저렇게 입술이 다 두터웠어요 어? 이렇게 두께봐야 된다 몰라 자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실실 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뭐가 있나 음,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뭐 있어? 물! 아, 물? 아물 어, 여기 물 나오는 데가 있네요 아하, 예, 그러면 여기서 저물을 떴걸 버리고, 여, 여기서, 여기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나갑니다. 고생 잘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냐면은, 순리선 법주사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옆에 수정함이라고 있어요, 수정함. 천일, 여기 참 들어왔는데, 오히려 법주사보다 여기 헐 낫습니다. 조용하고 청정 도량으로서 천리를 봤을 때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봤어도 이거 신라 시대 어이 법조사 창군할때 여기서 같이 했다네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아까 석불 이 진짜 진짜 여기 인사 봐 보세요. 내사진은 내가 따로 찍었는데 정말 이거 우리 저 인간적이세요 인간적이. 근데 석불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개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오셨는데, 정말 참, 인간, 인간적입니다, 인간적. 응? 우리, 토속적이시고, 그 아주, 응? 좋네요. 중앙에는, 부처님들 부산에 모셔놨는데, 응? 좀 전에 봤던 이거고. 그래서, 요 안에 대웅전에 산신 칠성, 음, 뭐 독성, 다 그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응? 보니까, 예, 요거는 우리 부처님 적기는다우살린적기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적인데 아까 좀 전에부터 저기 석불, 아주 정말 좋네요. 응? 천일, 정말 잘 보고 인사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법조사 들어오시면, 여기 수정함, 수정함 여기 꼭 오세요. 여기가 헐 났습니다. 지금이 2시 38분입니다. 하이파울본 하시고, 아셨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방시, 소양도 이 ي ا قوم، ما Yi la, a a a I'm in the I'm g o n a g 아리아 <머래> 오